<목소리> 클릭이 됐네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햄니입니다 오늘은 오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<목소리> 음료수 병에는 알긴산 나트륨을 섞었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t r 만 들어,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아줌 아주... Nope. No! Oh. <웃음> 오라스도 죽은 상태입니다 이상하다 팔 그건 잘되지 이거 잠깐만 좀 놔두면은 구둘라나 막이 생길려나? 이거 잘돼 아주 <웃음> 저, 저, 저, 저, 다 저, 저, 저, 잘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0 자,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삐동삐동한 포도부.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